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및 변호 문건 작성자를 특정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누구의 지시로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느냐입니다. 윤전 총장은 역시나 이번에도 보고받은 바가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상관의 장모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변호할지 애써서 문건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윤전 총장님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공수처도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밖에 알수 없었던 정보들이 버젓이 고발장에 적혀 야당에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이 말로 덮어보려 해도 증거가 너무 많고 또 명백합니다. 점점 이번 사건과 사건이 검찰과 야당에 의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 국기문란 시도였다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가 김웅 의원의 소환 일정을 잡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님, 미룬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또 말을 바꿔서 법망을 피해볼까 궁리하지 마시고 당장 출석하셔서 수사를 받으십시오. 윤전 총장님, 그리고 김웅 의원님, 진심으로 충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의 신정이라 할수 있는 검찰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똑바로 수사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